뽀로로 선정, 같은 게임에 있을 때 가장 싫은 챔피언 1위, 마스터 이입니다 상대 팀 마이는 분명 조싸기 같은데, 우리 팀 마이는 롤을 하는 건지, 에이플 스토리를 하는 건지, 이기면 지캐리고, 지면 남탓이고, 존나 답없는 챔피언. 그게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챔피언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영상 나가지 마. 일단 내 얘기 들어봐. 캐리하고 싶은 건 죄가 아니야. 우리도 게임을 이기고 싶으니까, 올피지하고 백도 하고 그러는 거라니. 아, 탑미드 원딜 서포 차이? 오늘은 충챔프의 조상벌인 마스터 이를할 겁니다. 이 챔프로 말할 것 같으면 모 아니면 도의 정석급인 챔피언입니다. 팀원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매드무비 그 자체가 되거나 둘중 하나인 셈이죠. 근데 사실은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 조합을 보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식기들 뿐이고 아말 길어지면 자막 귀찮으니까 레드먹고 탑갱을 갔습니다. 이렇게 탑1렙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풀캠을 돌고 집에가서 공속신을 구매해줬습니다 그리고 불룡을 먹고 있었는데 제 욕심때문에 바텀 합류가 늦었고 사이라가 죽었지만 에코를 잡고 용도 먹어줬습니다 화이게도 음, 먹어? 먹어? 아 진짜 질 왜이래? 응또 탑갱이야? 와 레시! 응. 또 풀캠을 돌고 나니 미드에 완벽한 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 잡았죠? 아웃할려 잡디? 잡디? 힐 죽어 인명캔? 실패? 에코가 저를 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에 가자. 어때? <웃음>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잡았어? 목도아시오. 응, 눈뜨시 목도아시오. 끝났.